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 또한 104.5km로 깊었습니다. 2시간 후인 1 1시9분4 4초의 바누아투에서 또한번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가 104km로 깊은 심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일본 요나구니에서 규모 4.5와 4.9의 강진이 두번 연속 발생을 하였고 1월 3일 오후 6시 46분 36초에는 대만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초승달을 전후로 강진에 대비하여야겠습니다. 지진의 과거 패턴을 보았을 때에 며칠 내로 일본 후쿠시마 미야기현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 유나구니에서 발생한 1월 1일 두 번의 강진과 1월 3일에 발생한 대만의 규모 6.2 강진을 주의깊게 봐야하는 이유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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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한달 내에 발생한 강진들입니다. 9월에 일어난 이시가와 연의 진도우야기 외의 모든 진도우의 강진은 모두 요나군이 섬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초승달을 전후로 한 강진과 1월 달한달 동안에는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동일 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요나군이 섬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과 이오지마의 연속 3번의 지진 그리고 도리시마의 지진과 오가사와라제도의 신발지진 그리고 이상진역이 발생했습니다. 10년 뒤인 2021년에도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과 마찬가지에 오가사와라제도 신발지진과 이오지마의 두 번의 지진 그리고 도리시마의 지진과 요나군이섬에서의 규모 5 이상의 지진과 이상진역 그리고 도카라엘도 군발지진 발생과 함께 발생한 한국 제주도 근처의 강진 등이 안 좋은 시그널로 보입니다.